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여기 있는 바로 남이 조이 만년필인데요. 남이 조이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남에서 나온 캘리그라피 전용 만년필입니다. 물론 촉 교체에 따라서 저처럼 이제 필용으로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쓸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거의 한4년 거의 3년, 4년 동안 지금 거의 필기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저는 필기용으로만 오로지 필기용으로만 썼기 때문에 필기용 기준으로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외형은 굉장히 레드와 블랙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예쁜 편이고요 일단 그리고 여기에 구멍이 뚫려져 있어 여기 홀이 하나 있어서 잉크 잔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클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라미의 특색에 맞게 라미 라미 뚜껑, 뚜껑은 뚜껑대우분다 같은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라미 뚜껑은 대우분 이런 식으로 캠, 캡은 캡대우분 이런 모양이고 그 다음에 캡 말고 여기 끝부분에 팁쪽에 여기 테일 쪽에 여기 테일 쪽은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라미 로고가 적혀져 있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여기 특색 있게 만들어놓은 디자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캘리그라피 용도라서 길게 제작된 거 외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뭐아 이거 뒤에 뚜껑이 이런 뒤쪽에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뒤에 뚜껑이 안 껴지면 어떡하냐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잘 끼워집니다 엄청 잘 끼워져요 흔들어도 안 빠져요 흔들어도 웬만큼 흔들어도 안 빠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필기감 같은 경우에는 역시 라메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필기감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사각사각거리는게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필압에 따라서 당연히 어 필압에 따라서 당연히 어 굵기가 변한다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쁘게 잘 세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라미 로고만 박혀져 있어서 딱히 뭔가 그게 특색이 있는 건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라미 같은 경우에는 촉은 다 수제작으로 만들거든요 수제작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좋다고 저는 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립, 그립종 그립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립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왼손잡이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그래서 왼손잡이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캘리그라피 만년필 보통 다른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둥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요쪽 한쪽만 요런 식으로 깎여져 있어 가지고 왼손잡이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요쪽 왼쪽 왼쪽으로도 쓸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아 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쓸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그 외에 뭐, 다른 특징이라 할 거라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라미 전용, 전용 구격 컨버터로사용하고요 뭐, 그 외에 배당 특징은 없어요. <웃음>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약 4만원에서 5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 4만원 정도 산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은 좀 싸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웃음> 그리고, 뭐 마감 같은 마감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별도로 신경 쓸 부분이 없는 게 제가 거의 사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튼튼하게 제작되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사년도가 사용했음에도 거의 장고장한번 없이 엄청나게 튼튼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고요 물론 길이 때문에 길이 때문에 필통이 안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어요 필통 웬만한 필통은 조금 안 들어가는 필통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물론 그 단점 그 단점을 씌어먹을 정도 장점이 강지, 굉장히 강력해서 딱히 그런게 신경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요즘은 긴 필통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뭐 예전에 제가 쓰던 필통이 좀 작아서 그런거일수도 있지만 말이죠. 뭐 일단 여기까지 파만리의 파비앙이었구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